고추장아찌를 담으려고 합니다. 일단 자. 추를 씻어서 자. 묻히고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간 자, 자. 자, 자, 자, 자. 자, 자, 자, 이제 소금을 좀 넣어요 그래서 간장 좀 익히게 소금하고 음식 한정도도것그아 그냥, 그냥 바로 넣는... 어, 그, 그... 바로 넣는... 안들어갔 같은 예이두어진거 일만 조회를 내리 해주세요 일만 조회 나오게 해주세요 <웃음>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불동으로 그냥 눌러놓으면 돼한 일주일 넘게, 한2주 가까이 음. 나는 한번더 끓여서 붓긴 했는데 아, 그렇게 네. 안하거어 <웃음> 한번더 끓여서 붙긴 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. 그렇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너무 두번 끓여. 두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었다가 며칠 있다가 물만 어, 쏟아내 가지고 어, 한번더 끓여서. 끓여서 어. 어. 마늘 마늘 종 마늘 깻잎 어어 어, 어. 양배추 어. 그리고 나는 이게 끓는 거안 붙고 식은 식혀서 부은 어. 거같아 느낌이 근데 끓여서 부을 부어야 빨리 된다 끓는 거 부어야 되는 거야 사람마다 열이 빠져 어어어 어어 나는 뜨거우니까. 간장, 간장. 간장을, 이렇게, 끓인 간장을 한 소금 식힌 다음에, 이렇게 간장을, 간장물을 부어줍니다. 한 이틀 뒤에 포크로 구멍을 다낼 거예요. 자, 그, 네, 그걸로 좀, 아니, 이렇게 뒤집어서, 뒤집어서, 네. 눌러지나요? 어, 그렇게 하고 뚜껑을, 음, 노래 다 잠겨야 되나?